경북 경주의 한 야산에서 땅이 갈라지며 집안이 무너진 모습이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개리 인근의 한 야산 골짜기에서 이 같은 모습이 지난해 하반기에 발견됐습니다. 땅이 파인 지점은 각각 길이 200m 깊이 1.5m 폭 2m 정도의 규모로 갈라지며 집안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부 끊어진 곳을 제외하면 산 아래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던 중 지하수 관정을 추가로 판뒤 집안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 경주 일대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강도의 지진 여파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 싱크홀 사건이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터키 티르키에와 시리아에서 4만 7천여 명이 사망한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 6일 발생한 터키, 티르키의 강진이 한국의 지반과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터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한반도와 7,4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피르키에 지진의 본진 규모 7.8과 여진 규모 7.5 이후 국내 지하수 관측정 두 곳의 지하수 수위가 변화했다고 2월 14일 밝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에 의해 지하수가 있는 대수층 주변의 암석들의 압력이 가해지고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이 발생해 지하수 수위가 상승 과 하강을 반복하며 경상북도 문경과 강원도 강릉에 있는 관측정 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된 가운데 특히 문경에서 뚜렷하게 감지됐으며 문경에서 본진 이후 지하수 수위가 7cm 상승했고 여진 이후 3cm 하강했습니다. 강릉에서는 본진 이후 수위가 사몰랐습니다. 이번 관측 연구를 통해 강진이 발생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지각의 흔들림 뿐만 아니라 지하수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터키 대지진이 한국의 경주 싱크홀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와 포항 일대를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표층부 흙이 밀리고 우천 뒤 표토가 안반을 타고 미끄러졌으며 또한 이로 인한 토양 액상화 현상 이 발생 중에 터키 대지진으로 인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주어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하에서 19일 오전 7시 29분께 전남 고흥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고흥군 저만면 연봉리로 북이 34.67도, 동경 127.36도입니다.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지만 흔들림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들이 접수됐습니다.